어 연비 없었을 때 연비 있었을 때이렇게 마녀카 올리면서 케빈님이 사과문을 써서 올리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초반에 요정도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 해 대사 저거 써준 거 저거 읽으면 돼요? 네 저기까지 딱 읽어야 됩니다 먼저 저의 업로드 미스로 인해 큰 상처를 받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편집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여기까지 써 있어요? 아이 뒷부분은 안 됩니다. 모종의 이유로 안 되는 거예요? 아, 아무튼 알겠어요. 네, 그 뒷부분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할수 없습니다. 아수 알겠어요. 미안합니다. 아이고나. 아 여러분 참고로 빗소리가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지금 어제는 코코보라님 목소리였는데 그렇습니다 하다가 오늘은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버린대요 진짜? 나 목소리 한 번만 들려주면 안 돼? 너무 궁금해 안나온대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들려줘봐 <웃음> 다르겠습니다 보스. 보스. 음 목소리가 걸걸하니 아주 듬직하구만 <웃음> 예 어디로 가십니까 버스? 카드는 <웃음> 방향으로 간다고 방금 <웃음> 이야기했다. <웃음> <웃음> 듬직함에 비해 상당히 못 믿어운 편. 와우 야 오. 엔더맨도 그냥 오. 한 방이니까 너무 편한데? 진짜 좋다. 금방 모으겠다. 왜 플래그를? 플래들을... 없습니다 버스. 갑자기 왜 또? 아 금방 하겠다. <웃음> 어어어 어, 어, 야 바다 있어 바다 있어 심지어 얼었어 협복 찾기 좋아 오.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과자를 주면은 걸어만다요 <웃음> <웃음> 그 과자가 혹시 가루로 돼 있나? 어 어허! <웃음> 얼음 밑에 케빈이 형 갇혀 있다 어떻게 형 어떻게 올라와요 형! 너도 스폰지역 좀 갔다올래? 아 죄송합니다 케빈이 <웃음> 형 뭐? 한펜이 그냥 쳐서 배 갈라볼까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웃음> 무슨 말을 저렇게 아니, 살벌하게 하지? 내가! 누구야 누가 자꾸 다 갖고 가요 앞에 보이는 산 하나 넘어갔다 와볼게 <웃음> 네. 너네는 고기 쟁탈이 하고 있어봐라 <웃음> <웃음> 울어도 고기는 안 나와 왜 갑자기 남자애가 됐지 목소리가? <웃음> 형, 아, 형이라니. 누가 <웃음> 아, 그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종아리 두 개지요. <웃음> <웃음> 종아리 두 개지요. <웃음> 여기 종아리 자국 보이시지요. 연비야, <웃음> 와이. 어, 형이 산 넘어서 갔다 올게. <웃음> <웃음> y yeah. e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찾에서찾에서찾에서왜에서 차에서 차에서 차에서 차에서 라미 서 차에서 차에서 차에서 차에서 차에서 차에서 차에서 차에서 차에서 에서 차에서 차에서 믿을만한 사람이어야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왜니 여기? 어그게왜 막혔어 여기? 안 막혔는데? 네! 공조님아 고문나고문나! 뛰어, 뛰어, 못 따라. 못 따라. <웃음> <웃음> 아, 일부러 늦게 가는 보고 이거 봐. 부탁드립니다요, 해야죠 아야 빨리 가, 너가 죽어, 너가 <웃음> 합니다부탁하게 <해야죠. 웃음> <웃음> 말해야죠. <웃음> <웃음> 어디로 가야 바다가 이어져 있을까, 비소라? 아, 너말 못하지, 미안? 하하하, <웃음> <웃음> 아, 빨리. <웃음> 알았어, 아, 미안해. 알았어, 미안해. 올라와, 빨리 타. 오오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있다. 어, 그래? 잠깐만. 아, 그래? 여기 밑에가? 어, 여기 밑에 협곡인데 어, 그래? 아, 그러면은, 문 만들자, 여기서. 난문문 열다섯 개 만들었거든. <웃음> 난 가고 싶지 않아. 어, 저희 왜 줘요? <웃음> <웃음> <웃음> 아, 근데 어차피 케빈님만 가야 되는 게 다이아고 괭이가 케빈님한테 밖에 없어. 아, 오. 그래. 알았어. 갔다 올게. 아, 이제 또 이거 장난감 주여주니까막아 하면 가면... 하루 종일시끄럽겠구 아, 오야 <웃음> 여기 이 협곡 근데 좀 잠시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오호이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되겠지 우리? 와 벌써 데이3 밤이야? 큰일 오, 났네. 이거 되겠지? 야나나 나 올라감. 오케이 됐겠어요? 음열개 어, 얼음으로 어? 지붕이 얼음으로 막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웃음> 라이터 있는 사람. 왜요? 라이터 아니 지붕문 만들어야지 무슨 아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이 나이 태운다는 줄 알았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라미가 자기 혼자 라이터 있어가지고 뺏을까봐 저러는 줄 알았어 딱딱 됐다 불 붙여줘 오케이 이걸로 그럼 다이아곡괭이에 수명은 다 한거야 필요없어 이제, 그치? 그치 그래도 혹시 네. 모르니까 놔도봐 그.. 렇치야 이거 근데 요새 약간 멀빌이다 어? 바로 앞에 있다고? 어디 아니, 보여? 앞에... 냄새가 나? 어? 뭐 감이야? 아니면은 뭐 보여? 감이래. 여기 요새 어, 발견... 요새 발견했대. 진짜로? 이게 어, 뭐야? 어? 내가 진짜로? 어디? <웃음> 얘는 진짜. <웃음> 어? 댄서키 시대에 쳐놨었어야 된다 니까야얘이 뭐야? 아니 이게 왜 되는데? 아 <웃음> 이게 안 나오네. 안 나온다. 왜안 나오지? 어왜안 나올까? 이거 큰일 났는데 진짜로? 맞는가? 당신은? 여기는 또 다른 세계지. 자네는 한번 죽었던 걸세. 그럼 저도 압니다.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웃음> 설마 이거 날라가는 것 때문에 벽에 박혀서 안 보이는 건가? 아니면 이거. 어쩌면 킬 판정이 아닌건가? 우리가 킬하는 아 판정이 아닌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누구에게 죽었다가 안나올 안 수, 수 있거든 어. 어 그러네 너무 순식간에 이제 아이템 줄 새도 없이 죽는거야 아니면 피글리한테 금괴 준데 줘가지고 아 진짜 금거래로 해결해야되나? 왔다 왔다 여기 어 금블럭 찾았어? 오케이 오케이 얻어 얻어 얻어 얻을 수 있는 만큼 얻어 여기 상자도 있거든. 근데 상자도 열어보고 싶어. 일단 좀 내려갈 수 있게, 내가 계단 한번 만들어 볼게. 만약에 계단으로 제네가 올라오면 한방 맥여. 오케이, 오케이 됐어. 좀비에 계산해. 황금 당근, 황금 당근 괜찮은다 아, 황금 블록도 좋고, 저기 밑에도 블록 있다. 그러면 주변에 이제 교환 가능한 애가 있는지도 찾아봐야겠다. 슬라임. 잠깐만 흔적 없이 사라져 근데 애기는 거래 안 해주나 원래? 애기 거래 안 해줘? 오 멍더. 해봐 힘좀 내봐 너도 이제 성인이 돼야지 그거 먹고 쬘뜬데 그거? 양아치 이 양아치야! 내놔 다른 사람들은 엔더맨 죽이자 어어 시간 없다 진짜 그럼 더캐올게 오 진주 내도 엔더 진주 나이스 나이스 엔더 진주 해볼오 <웃음> 왔다 오 하필이 하필이 해명해 해명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버그가 있어가지고요 와우 그러면은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웃음> 엔더 진주아 <웃음> 엔더 진주 있다 엔더 진주 있다 엔더 진주 있고 엔더에는 12개가 딱 이거든? 이거 깨지면 안 되니까 이거 잘 던지는 사람이냐? 소중하게 잘 던지는 사람? 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느낌이 좋다고? 그러면은 시에니한테 6개 빗소리한테 6개 오케이. 그리고 가다가 엔더맨 또 잡으면 되지. 화살은 아예 효력 자체가 없구나? 됐어. 오케이. <웃음> 피에 네. 아, 아, 아. <웃음> 아! 한명이 어그로 끌어. 내가 처리할게. 나이스. 나랑 배탈 사람 비수리가 안 보이는데? 왜 봐? 냐어 어, 여기 있다. 곧 출발합시다 <웃음> <왜> 내리냐? <웃음> 아니 왜 라미 보트 안 믿는 거야 왜? 그래이 고고고고고. 거기 뭐야? 왜왜 왜, 왜? 우와 어, 우와 종류석 미친 듯이 큰거 있어. 우와. 어, 이거 우와 너무 느낌 있는데? 야, 근데 1.19에서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엔더 드래곤을 잡아본 적. 이 아유. <웃음> 야, 누가 이거 고기 좀 구워줘, 누가? 어? 케빈 김비, 케빈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와. 아, 미안해, 연비야. 잠깐만, 아, 미안해, 시에나. 아. 나한테 티피 하지 마. 아, 좀비가 죽여준다. 그렇지, 그렇지. 어? 어 데려, 됐다. 내려와 봐. 내려와 봐. 됐다 데려와 됐다 데려와 됐다. 예다 물보 물보. 물물 물. 물 부어? 부어? 그렇지. 됐아 아. 아 아이 아, 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웃음> 서로 안 보여. 야 불안해. 어떤 위험? 야야 일단 숨어 야어으야으지라가 옆으로 나와야지. 다죽다 또 깨. 진짜 안 돼, 안 돼. 열한 시. 빨리, 빨리, 빨리. 아, 찾았다. 와! 야, 세개 박혀 있어. 어, 야, 나도 다 다섯 개있어 다, 다, 다 넣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거 이나 지금 도구 하나 더 없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예, 좀벌레 나오기 전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시간 은근 많거든? 근데 혹시 침대 만들 수 있는 사람? 미안한데. 오! 나 가져왔어. 가져왔어. 가져왔어. 누워, 누워, 누워, 누워, 누워, 누워, 누워, 누워. 나나나내츠나나어어 어, 됐다 열렸다 l 츠 t s g 가자 어어 불럭 어, 할수 있어 블럭나 있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그래 그래 이제 그래, 그래. 그거 부술 구슬 수 있나 곡괭이 곡괭이 곡괭이 그래 그래 그래 곡괭이 다들 있어 곡괭이 다들 있어 난 없는데 가자 됐다 열렸다 가자 아다 어. 죽여 드래곤, 컴온! 빠! 아, 케빈. 세가 어디 있어? 쟤 이러다가도 밑으로 내려오나? 어, 브레스... 어, 어, 어. 공중에서. 어. 어, 내려와, 내려와. 수정 안 깨도 내려와. 음. 언젠가 내려와. 안 되겠다. 케빈님 갑니다. 오케 <웃음> 내가 희생할게. 두두. 용사들의 희생이 이어지고 있어 한펜이도? 아 이럴수가! 아니! 빗소리까지! 야 근데 진짜 20분 버티냐? 설마 이거 어, 다 깨야 돼 진짜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이제 내려올 때 됐는데 얘 자꾸 이거 뭐야 브레스가 왜 공중에서 터져 어! 어! 어! 느낌 있다! 야 느낌 너무 있어 어! 오! 어, 오! 어. 어. 가다 나게 주신 나게 제발 제발 제발. 나게 주신 주심나주나나 우. 사실 여러분들이 깨실 줄 모르고 엔딩을 준비를 안 했거든요 뭐야 <웃음> 아니 <웃음> <근데> 이 사람이 <웃음> 엔딩! <웃음> <웃음> 그러면 은 이거 하트만 좀 늘려주면 안 돼요? 그것도 <웃음> 준비가 안 돼있어가지고 <웃음> 이 사람이 책임한 사람 아니야? 네. 때려! 지금! 못 맞췄지! 아아! <웃음> <웃음> 아!